야생에서는 수많은 동물들과 몬스터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개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 즉 플레이어인데요. 우리는 도대체 왜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까요? 사람들이 플레이어를 부르는 명칭은 스티브 또는 알렉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플레이어들은 도대체 성별이 무엇일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티브의 얼굴만 봐서는 남성이 분명한데 알렉스는 언뜻 봐서는 성별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중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 플레이어가 피해를 입을 때는 특유의 비명소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소리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타격받는 소리만 들리게 되었고 그 이후로 플레이어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졌죠. 이렇게 존재의 의의가 궁금한 플레이어들을 도대체 누가 마인크래프트 세상으로 불러오게 한 걸까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플레이어들은 현실 세상의 꿈과 염원으로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길딩숲 답답한 도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잠깐이나마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누군가가 플레이어들을 만들었다고 보는 창조론과 그냥 컴퓨터 게임인데 너무 과몰입하지 말자는 현실론이 학계에서는 주류 의견으로 나뉘었죠. 아무튼 이 플레이어들은 오버월드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플레이어는 야생에서 궁궐을 짓는 괴물같은 역량을 보여주기도 하며 어떤 플레이어는 마을의 주민들을 학살하거나 마을을 불태워버리는 무시무시한 일도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플레이어는 낚시를 즐기며 세월을 낚고 있기도 하죠. 이렇듯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여러가지의 일들을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는 거리낌 없이 할수 있으니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오버월드 생활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마인크래프트에서 어떤 꿈들을 이루셨나요?